어떻게 o 시죠이 i a g 장에 그레이스, 슬로건스키, e 로드 e 드벤 e 좋은 저녁. a 주 멋지네요. o g 말할 o 있는 아주 멋진 이 t 외 e 장 t 이번이 처음이자, 이 j 외 출장은 이번 o 처음이자, 이해 m 출장은 이번이 처음이자, 이 해외 출장은 이번이 처음이자, 이 해외 출장은 이번이 처음이자, 이 해외 출장은 이번이 처음이자, 이 해외 l 장은 n o